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화면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일단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강의가 이런걸 하겠다라고 제가 어, 광고 광고는 아니죠 미리 이제 공지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고편을 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보시면 어 이게 뭔가 어 이거 TV에서 많이 보던 건데 어 이런 거 해외여행 프로 TV에서 방영할 때 많이 보던 건데 어, 어떤 유튜버가 이런 거 쓰던데 어떻게 했을까? 라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 구성을 보시면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하나, 글자 둘, 또 글자 같은 게 있고 셋, 그 다음에 또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조정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이 구성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영상 위에다가 글자를 올리는 것까지는 그냥 할수 있잖아요. 영상 레이어 놓고 그 위에 글자 쓰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저는 얘를 조금 더 사실감 있게 좀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영상을 보니까 살짝 뭔가 제 눈에는 물기가 있는 땅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뭐 이게 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데 이 글자를 반전시켜서 마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글자에도 살짝 이렇게 음영 처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있거나 혹은 얘가 마치 이 동네의 길가에 서 있는 입간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디테일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그림자 부분은 반사되는 부분은 없어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좀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바닥을 만들어 주면 글자가 땅에 닿여 있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이 글자를 아무데나 놓은 게 아니라 약간 풀숲과 땅의 경계선 쯤에 놓아서 이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감추려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지 안 해도 생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글자 바로 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때까지 잘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셨으면. 아, 이거 크로마키를 썼거나 혹은 자동 크로마키를 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동 크로마키를 써서 위에다가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 자동 크로마키가 문제가 뭐냐면요. 소스에 따라서 깔끔하게 얘가 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매번 잘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어 조금 이건 절대로 비하성 발언 아니에요. 어, 전공자가 아니거나 어, 이제 막 스스로 영상 편집을 좀 배워서 그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시는 강사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이분들이 절대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내공이 짧다 보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예제를 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강의 예시를 만들기 전에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 샘플 중에 어떤 것들은 잘안 되는 샘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영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되는 샘플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거 잘 돼요 이렇게 하시면 뚝딱 됩니다 하고 아주 쉽게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실제로 똑같은 샘플 가지고 하면 잘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케이스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 영상 편집을 잘해보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잘 만지는 분들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꼼수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 이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해당 강의를 또 다른 강의에서 봤겠죠. 그래서 자기화 시켜서 아마 설명을 쉽게 하고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고 계실 텐데 어,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전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샘플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누끼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샘플을 일부러 찾아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는요. 여러분들이 TV에서 한 번은 봄직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하면 그 백종원씨가 나오는 여러가지 해외 스트릿푸드 이런 거에 가면요.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테이블 위에 국수사발이 놓여있고 그 국수사발 어, 뒤에 글자가 놓여있고요. 그 글자 위로 국수사발이 지나가는 뭐그런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사람 대신에 국수사발이 위에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크로마키를 써야 되는데 이 크로마키를 깔끔하게 달려면 뒤에다가 블루스크린을 깔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위치도 똑같이 배경하고 맞춰놓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우리가 집에서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캡커단에서는이 배경을 쉽게 딸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기능은 되게 간단한데 이번 강의에서는요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요 제가 조정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썼어요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어지간하면 바로 위에다가 색감 보정을 하나 올려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 영상은 이랬어요. 뭔가 약간 날린 듯한 느낌이 좀 나죠? 어, 영상 자체가 원래 이래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이 원래 이래요. 너무 밝아요. 노출이 굉장히 많은 영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샘플을 만들다 보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뭔가 화면이 붕 뜨고 날린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색감 보정 조정 레이어를 하나 올려줬고요. 이 조정 레이어에서 뭐 여러가지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저는 선셋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갖다 썼습니다. 그걸 쓰고 난 필요하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색감 보정, 명암보정들을 쭉 해주는데 보통 저는 색감 보정보다는 명암보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묵직하고 그리고 약간 동남아스러운 분위기 동남아의 약간 해질녘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문구는 그냥 딱 보니까 이게 구분이요. 살짝 좀 애매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바지인지 치마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그냥 엄마 어디 가라고 썼는데 뒤에 들어가는 멘트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예쁘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한번 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요 예제는요. 마찬가지로 팩셀서닷하면서 다운받았던 것들이고 어, 링크는 영상의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 이 예시로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삼각대를 놓고 어, 삼각대를 놓은 다음에 화면 바깥에서 그러니까 앵, 앵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앵글 밖을 벗어나는 데까지 뭐 여러분들 동네든 집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찍어놓고 우리 집 환경에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해볼게요. 자, 가져오기 눌러서 샘플이 여기 있네요. 샘플을 가지고 오고 자, 얘를 일단은 깝니다. 자, 클릭해서 깔아주고요. 한, 10, 한 10초? 한1 어, 0 조금 안되거든요. 그냥 요걸 통째로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에 글자를 하나 올려야겠죠. 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글자는 어 그냥 좀 두껍한 서체를 쓰시는 게 보기에 좋을 거라서 저는 여기서 어떤 서체를 썼느냐 면 기본 서체 중에 한드라는 서체가 있어요. 이 글자가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약간 고딕 느낌이 나요. 조금 더 고딕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요거를한번더 해주시면 더 두꺼워지겠죠. 볼드 처리를 하면. 그리고 글자는 엄마 어디가 라고 썼습니다. 근데 얘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바꿔볼까요? 영어로 쓰면 더 있어 봄직해요. 더 예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영어로 쓰면. 자, 근데 저는 그냥 한국말로 쓰고 싶었고요. 지 악마이라고 쓰고 그때까지 쭉 이렇게 연장시켜놓고 글자 크기도 조금 크게 하고 그리고 얘를 놓는 위치를 이런 땅에 놓으면 뭔가 이게 입간판이다 그러면 사람하고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길 가장자리 여기 부분 마침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길 가장자리 부분에 얘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요. 글자를 꾸미거나 하는 것들은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을 처음부터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고 자, 두 번째는 이 소스를 복사를 한번 합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글자 위로 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글자를 덮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몇번 해봤던 오려내기가서 얘는 크로마키를쓸 수가 없죠. 뒤에 있는 컬러가 다 다르니까 자동 오려내기. 다행히 인물의 자동인식 기능만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아리까리한 게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얘가 인물로 취급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취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날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제거되는지 남아있는지 이상하게 빠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배경에 깔려있는 영상을 일부러 눈을 껐어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동 오려내기 자쭉 처리가 되고 있고요자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 자이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완벽하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멈췄다가 보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사람의 얼굴과 팔 사이의 공백들을 얘가 제거를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무슨 천 같은 가방에다가 풀을 잔뜩 넣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들이 보이죠? 두 개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오류예요. 오류. 예를 들자면 이게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 캣컷이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라고 취급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냐.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어, 검은 바탕을 만약에 썼다 아니면 다른 영상을 깔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쓸수 없는 소스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밑에 똑같은 소스를 하나 깔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타이밍에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재생되는 영상이니까 얘가 사라지는 동안 좀 사라졌죠? 이 사라진 부분을 밑에 있는 얘가 메꿔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팔 사이에 이렇게 공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과 팔 사이에 거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소스에서 어디까지 내가 작업을 할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치앙마이라는 글자를 흰색으로 했는데 이걸 흰색 대신에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하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자, 많이 키우고 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이 생겨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아주머니. 요풀 메고 갈때 사라지는 장면들이 있죠. 이런 어색한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흰색으로 했다. 어색한 부분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색깔과는 상관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슬쩍슬쩍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글자랑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시고 이 살짝살짝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글자를 건들지 않도록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몸통 부분도 보면 살짝 지나가면서 건드리거든요. 잘 봐요. 플레이를 해보면 살짝 건드리거든요. 눈에 보여요. 자, 요런 것들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의 위치를 더 작게 만들거나 아래로 두거나 해서 자, 최대한 저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약간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가리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 정도 하면 이제는 티가 거의 안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뭔가 사람이 살짝살짝 사라지네? 근데 이게 티가 좀 많이 난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자가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디테일을 잡아 나갑니다. 자 일단 글자에다가 그림자를 하나 만들 건데 자잘 보세요. 글자에는 그림자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반사 속성은 없습니다. 반사 속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반사를 하려면 이 글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 반전되듯이 하나 더 깔아놔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자가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자, 옆에다가 일단 붙여 놓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글자를 이 밑에다가 뒤집어서 깔아야 되잖아요. 자, 뒤집어서 깔아볼게요. 자, 위치는 같이 있어야겠죠. 뭐 밑에다가 깔아줍시다. 자, 밑에 있는 글자라고 치고요. 지금 포개졌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의 방향을 180도 뒤집기는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얘를 180도 뒤집어버리면 좌우 반전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얘를 조금 당겨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원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돼요 수직을 기준으로 좌우로 플립시키면 되죠. 반전시키면 되죠. 그게 이 안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글자를 선택하면 그게 안 나와요. 문제가. 왜냐하면 영상에만 제공하는 기능이죠. 자이 영상을 소스를 선택을 하면 영상에는 이렇게 상하 반전은 없는데요. 좌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좌우 반전만 시키면 글자를 반대쪽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글자를 선택하면 또 그게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글자를 복합 클립으로 만들면 얘는 하나의 영상 클립 취급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얘가 생겨납니다. 한번 누르면 반전이 되죠. 자, 그래서 위치를 적당하게 밑으로 조금 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요정도좀 두면 될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뭔가가 반사가 되면 밑에는 선명하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잘안 보이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서 또 처리를 한번돼야 돼요. 그래야지 리얼하니까. 자, 일단 여기서 뭐부터 하시느냐면요. 투명도를 살짝 죽여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같이 먹어버리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투명도를 먹이고 싶다. 자, 얘는 마스크로 갑니다. 그리고 필름 스트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필름 스트립의 위치를 이 정도까지 내려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만큼만 보이게 되겠죠. 한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주시고요. 한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름 스트립에 뭘 고르든지 간에 이 가장자리 있죠.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이 깃털. 영어로는 피더라고 돼 있을 겁니다. 얘를 수치를 올리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살짝 조절해 가지고 반사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깔아주시면 됩니다. 한 요정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투명도를 살짝 죽여주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이 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마치 입간판처럼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하려면 얘도 약간의 음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죠? 자, 다시 글을 선택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그림자를 하나 살짝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촌스럽게 그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얘는 각도는 밑으로 떨어지게, 자, 각도를 밑으로 떨어지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90도, 마이너스 90도 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흐림 정도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퍼지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살짝 넣어주시고 얘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거 각도 말고 흐림 정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금 더 조절하시면 글자가 살짝 도렷해 보이면서 밑에도 음영 처리가 살짝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다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나요. 자 다시 글자는 저는 살짝 더 위로 올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더 위로 올렸습니다. 자 어때요? 거리에 서 있는 입간판 같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필터를 써도 좋고, 조정을 써도 좋아요. 저는 조정에 가서 하나 깔아줬습니다. 이 위에다가. 하나 깔아주고, 얘를 싹 전체적으로 다 덮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색감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걸막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필터에서 쓰셔도 되는데 필터를 쓰고 조정도 쓰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조정 말고요. 이감을 써볼게요. 필터. 필터가 결국은 루트 개념이거든요. 자 필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잖아요. 이걸 쭉쭉쭉 보다가 이 이름에 신경 쓰지 말고요.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런 거 한번 눌러봐요. 이런 느낌 어때? 하고 한번 눌러보고 밝은 계통을좀안 올릴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때? 어, 이좀 이상한데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색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자, 이거는 뭔가를 하나 골랐는데 굉장히 밝은 느낌 나잖아요. 밝은 느낌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색감은 일단 맞췄어요.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근데 너무 밝죠? 그럼 여기다가 조정을 한번 더 입혀요. 자 이중으로 아까 전에는 루트를 써서 한방 했는데 샘플에서는 이번에는 어, 좀더 디테일하게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너무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기를 약간 죽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대비 같은 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필터가 너무 세다면 좀 죽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반정도 지금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라이트 조금 더 올려서 하얀 거 조금 살려놓고 뭐 그림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진득하게 느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밝기 조금 더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명도 살짝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좀 거친 느낌도 살짝 주고요. 입자 느낌. 그 다음에 좀 중앙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뭐 이런 페이드 효과 같은 것도 살짝 써도 되고 아니면 비네트 효과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넣어줘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낼수 있죠. 자, 그 다음 위로 더 올라간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적용한 색감들이 혹시나 사람의 피부가 많이 드러났는데 피부에도 이 느낌이 묻어버리거든요. 그게 싫으면, 얘를 켜시면 사람의 피부에는 이 톤이 안 묻어납니다. 뭔가를 썼을 때. 그것도 하나 조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도 같은 걸 조정해서 따뜻한 느낌을 많이 낼 거냐, 차가운 느낌 낼 거냐. 자, 이런 것들 좀 조정하시고 그 다음 색조는 보통 안 건드립니다. 색조는 확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채도를 옅게 뺄 것이냐. 그 다음에 좀 진하게 올릴 것이냐. 이건 또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죠. 저는 채도를 약간 빼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잡아가는데 자, 색감을 잡아 나가다가 나는 이 치앙마이라는 글자가 필터에 걸리기 싫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치앙마이하고 요 글자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요두 개를요. 선택을 해서 이 필터들 역량을 안 받게 밖으로 빼버리면 돼요. 아예 제일 위로 올라버리면 얘만 단독으로 놀죠. 아예 역량을 안 받게 돼요. 나는 조정에는 역량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조정만 위로 올려놓으면 쫙다 먹고 필터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마찬가지로 지금 빠졌으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레이어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글자 위로 얘를 올려주면 한 칸, 한칸 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고, 글자는 필터의 영향을안 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저번 강의 때 배웠던 그 글자의 애니메이션을 굳이 여기까지 넣겠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글자 애니메이션을 넣어 놓으시고 작업을 해야 이 그림자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서로 같이 놀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나 글자 애니메이션 좀 해볼까?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해보고 싶은 거왜 갑자기?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뭔가 하나를 한번 골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로딩이 떠라떠라떠라.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건지 지금 제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고 랜선을 연결했는데도 조금 늦게 동작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자, 글자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옆에서부터 쓱 나오는 글자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고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한쪽 방향에서 움직여서 들어오는 것들. 자, 이런 걸 했다고 쳐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복합 클립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애니메이션이 사라진 상태예요. 얘는 영상 애니메이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상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이 움직이는 요소가 글자 애니메이션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안 맞아요. 엉뚱하게 놓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좀 살짝 안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그림자가 먼저 튀어나오고 글자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딱 보면 사람 눈에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하셔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글자에다가 애니메이션 다 넣어놓고 하셔라. 이게 저의 최종적인 조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강의는 핵심 포인트가 제가 주된 사용은 크로마키를 쓴 거예요. 자동 크로마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동 크로마키인데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디다 써먹지를 어디선가 본 거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제가 강의를 쭉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디테일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절대로 강의를 심화 과정에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필터에 뭐가 있어요? 이건 이래 돼요? 저래 돼요? 조정은 이거 이렇게 돼요? 저래 돼요? 전환효과에는 뭐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돼요? 편집효과 이건 누르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설명은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만 설명을 하면 그 기능은 뭔지 알아요. 보면 뻔히 나오거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어디에 써먹어야 적재적소의 예제가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맨날 섞어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왔던 어떤 전공자들의 기법들을 이 캣컷이라는 굉장히 쉬운 도구로 풀어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윤들닷컴 대표님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힘을 내서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강의의 샘플은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잤고요. 아침에 눈딱뜨자말자 양치하고 목소리 정리하고 바로 강의를 녹음했거든요. 강의가 녹음이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 9시 20분 정도가 된것 같아요. 자, 이 강의도 중간에 한번 녹음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강의 한 20분짜리 싹 지워버리고 다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공과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허투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자기의 스킬로 꼭 습득하셔서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